주식 성공률 0.611% 이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뽑아본 겁니다. 순수 개미가 수익 낼수 있는 인원수를 뽑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증권계좌는 1 천만 계좌가 넘었고 실제 주식 인구수가 700만 계좌라 가정하였을 경우 당연지사 중복은 빼고 실질적인 투자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거래소 합쳐서 상장회사가 2200개 정도 그럼 절대로 유치 않는 사람들의 인원부터 뽑아보죠. 회사 사장 및 임원 6명, 기관 4명, 외국인 3명, 정부 요직 및 이해관계 공무원 4명, 기자 2명, 그 외의 의 사람들의 이해관계자들, 배우자 1명, 자녀 1명, 절친 1명, 57명, 총합계 76명, 2200, 상장회사 곱하기 76, 세력 16만 7200명, 이 사람들이 절대 잃지 않는 숫자입니다. 16만 7 2 0 0 명. 절대 잃지 않는 숫자. 나누기 700만. 우리나라 총 주식인구수 2.388% 우리나라 주식 성공률이 3%라고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찾아보시면 통계적으로 3%에서 5%입니다. 그렇다면 700만 명 곱하기 3% 21만 명. 이 사람들이 주식 성공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1만 명 마이너스 16만 7,200 명은 4만 2,800 명. 결론으로 본다면 순수하게 개미들이 주식 인구수 700만 명 중에 4만 2,800 명밖에 주식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성공률 0.611%. 물론 믿거나 말거나지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